죄송합니다. 오예. 설마? 어째야스카잉 아, 따 죄송해요. <웃음> 르르아웃다이어 e 요 어째였을까잉? 나 환장하겄네 미안합니다잉 흠, <웃음> 꽤 어렵군. 휘도를 끌어서. 오케이, 결정했어. <웃음> 이런 썩을 <써굴>. 종단으로 변신. 이야. <웃음> 아이고, 미안합니다. <웃음> <이>. <웃음> 이 공을 이쪽으로 쳐서 수비를 해놓으려는 인간들이 있어 재미없게 말이야 하지만 내 당구는 화끈하니까나란저 빨공을 노려 새빵짜리 당구를 구사하겠다 이말이야 역시 상남자셔 저도 쌤이 빨공을 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야최 작가 빨강공 떼어준다고 너무 좋아하지마 득점까지 할 거니깐 푸하하하 <웃음> 일단 떼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와 앉으세요 어? 야이 새. 이게 뭐야? 원뱅크로 한 방에 더 있었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가세요. 뭔애병이다냐 설망? 양방이란 게. 좋았어. 어? 어? <웃음> 오케이, <됐어! 웃음> 잘 치요.